오늘 우리가 뽑힌 사람들인 거 아시죠? 네, 기대돼요. <웃음> 제일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만 뽑혔다는데요? 누가요? <웃음> <웃음> <웃음> 네, 2022년 L&B 신성장 전략에 대해 투에버 본사에서 이분이 나와 발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아 네, 예스티비 본사투어 영상에서 뵌 분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막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는데요 따끈따끈한 L&B 소식들을 한아름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투에버 양성용 사업본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투에버 사업본부장 양성용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코로나의 정점을 지나 이제 어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새롭게 성장하실 수 있는 오랫동안 준비한 전략을 기쁜 마음으로 발표하게 되어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L&B가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2000년이요. 네, 맞습니다. 2000년 L&B는 생활이 곧 비즈니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를 보고 고집스럽다. 이렇게 비난도 하게 됐지만 은 물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언젠가는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라 그런 자연의 법칙을 믿고 20년간 함께해왔던 것 같습니다. 혹시 주유소 섭격 사건의 유명한 대사를 아시나요? 어 이거 알면 나이 나오겠는데요? 네. 이 영화가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어, 제가 다섯 살 때. 어, 저는 일곱 살 때였던 것 같아요. 스물일곱이겠죠. <웃음> 아, 이 무슨 소리예요. 어, 그때 기억으로는 한 놈만 팬다라는그 유호성 배우님의 명대사가 기억나요. 그렇죠.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입니다. 아, 아, 네네네네 네. <웃음> 어, 이한 놈만 팬다는 LMB의 의지와 각오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대사인들 같아가지고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LMB의 22년의 역사는 생활이곳 비즈니스가 되는 최적의 환경 구축을 위해서 이한 번만 패고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MB는 같은 값이면 더 좋은 상품을 또 같은 상품이라면 더 저렴하게라는 바른 생각과 공급자는 돈을 버는 사람 소비자는 돈을 쓰는 사람 이라는 전통적인 고정관념을 벗어나 소비자들도 돈을 벌수 있는 즉, 수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다른 생각이 만나 생활이고 비즈니스가 될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구축하여 일반인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에는 긍정적인 기회를 하고자 2000년도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는 많은 편견과 오해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의 방해 그리고 제도권의 한계 그리고 승급한 마음에서 했던 시행착오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으면서도 22년을 함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한눈만 편다는 LMB의 어떤 굳은 각오와 의지를 믿고 신뢰해 주시는 우리 회원님들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오늘날에 이 시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생각과 다른 생각은 첫 번째 좋은 상품. 두 번째 절대적인 유통구조, 세 번째 이를 통한 비즈니스 기회 이세 가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B의 상품 개발 철학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잘 팔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잘쓸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치 임금님께 진상품을 올린다는 마음으로 엄선된 원료와 효과 효능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절대 유통환경이란 말 그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유통환경을 말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잘 팔기 위하여 홈수를 부린다든지 성자독식의 유통구조가 아닌 함께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혁신적인 유통형태가 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출시 당시 158만 원의 1세대 이온수기가 79만 원의 3세대 이온수기로 또 출시 당시 판매가 77만 원의 홍삼 제품이 39만 원의 흑삼 제품으로 품질과 기능은 더욱 높이고 가격은 더욱 저렴하게 여기에 지맘 서비스까지 최근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영국의 경제전쟁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당히 올라있으면 여러분들이 실로 체감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 역행하듯 LNB의 행보는 절대 유통을 지향하고 있는 진화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일하게 물가가 떨어진 곳이 L&B네요. 어, 이게 바로 20년의 역사가 읽어낸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2년여전 우리 L&B는 20주년을 맞이하면서 L&B의 대중화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서 어, 함께한 20년 함께한 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심플한 어, 이지라는 핵심 전략으로 어, 가속도를 높일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예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기업 출신의 전문인력들을 보강을 했죠 어,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사랑하시는 어, 롤프 뉴바이옴, 롤프 2세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부스백크시네스부스 슬리본, 부스, 부스, 부스 메가비타민C 등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백경 유산균까지 새로운 상품 개발과 기존의 상품을 더 나은 기술 또는 더 나은 원료들의 어떤 배합을 통하여 더욱 훌륭한 상품으로 여러분께 선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비즈니스 모델 측면으로는 공급자 중심의 세트 할인 판매 방식을 탈피하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구매하시더라도 세트 할인 판매 적용을 받으실 수 있는 할인 판매 서비스인 지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의 다양성 확대를 위하여 일반 생활 전반에 걸친 상품과 서비스를 L&B에 담기 위해 모바일 쿠폰을 출시하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외형적으로 타격을 입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으나 LNB와 함께 해주시는 많은 리더 사업자분들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그 믿음과 신뢰가 더해져서 LNB의 진화의 가속도는 더욱 강력한 시스템을 제공해줄 수 있는 환경으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놀라운 게이 코로나 시국에 LNB의 모바일 쿠폰도 생겼죠? GB 적립제도 나왔죠? 경기가 오히려 안 좋을 때더 좋아졌어요 이게 정말 소비자 구원투사 아닙니까? 어? 그럼 본부장님 코로나 시기 때인데도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L&B n 어 저희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2022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새롭게 열릴 시장의 기회를 선점하고 빠르고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사업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현합니다. All for one, one for 이라는 슬로건을 기본으로 심플에 니지에 파워풀을 다하여 대중화의 가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슬로건의 뜻이 뭔가요? 모든 생활은 L&B로 L&B는 모두를 향하여 라는 의미가 담긴 슬로건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L&B는 n 생활 소비 전반을 담아내었다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실행 전략으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사업의 가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나카드와 제휴를 통하여 L&B n 하나카드를 출시합니다. L&B n 카드의 출시는 모든 생활에 L&B화가 n 현실로 적용되는 것이며 현존 유일무이한 절대 유통 환경님의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둘째, 보너스의 폭과 깊이를 더욱 넓혀 더 많은 소득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L&B 활용의 편의성을 더하기 위하여 사용자 친환경적인 앱으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LNB 카드를 출시한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절대 유통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모든 소비생활을 LNB와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신용카드 시스템과 지맘 서비스와의 결합은 신용카드사의 LNB에 대한 가치인증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의미이지만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거나 실생활 실생 속에서 쓰시고 계시는 각종 생활비용 그리고 주유비, 아파트 관리비, 기타 등등의 모든 소비활동들이 L&B 카드를 통해 결제하실 경우 모든 금액에 대하여 10%의 GV가 증립되는 실질적인 혜택이 실현된다는 것이 현존 유일무이한 절대적 유통환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하나 카드사와 긴밀한 협조를 구하여 신용카드 2종, 체크카드 1종을 신청시 발급드릴 예정이며 양사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행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5월부터는 우와. 카드 신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웃음> 카드 LNB 로고가 박혀 나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카드 디자인 예쁘지 않습니까? 어 예쁘다. <웃음> 직장인들이 못해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생활 소비로 쓰는데 그러면 10만 GV 포인트가 쌓이는 거네요? 어 정말 빨리 쓰고 싶네요 이렇게 많이 쌓인 GV를 또 LNB를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그게 수익으로도 이어지는 거겠죠? 음, 와우 대박 진짜 네 이해가 빠르시네요 L&B 카드를 통한 절대 유통 환경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더불어 보상 플랜 또한 더욱 강화가 됩니다 L&B의 보상 플랜은 고객과 동반 성장한다는 투웨브의 기업 정신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고 설명하실 수 있도록 간결하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직급 중심의 방식이 아닌 실적 중심의 설계가 특징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참여하고 같은 실적이면 직급의 상하에 따른 편차를 최소화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보상플랜은 승급기준을 좀더 쉽게 간결화하였으며 새로운 보너스를 신설하여 함께 참여한 회원분들에게 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먼저 승급기준을 살펴보면 기간에 상관없이 누적된 개인실적으로 승급하는 1승급은 기존 BM직급까지 가능하였으나 마스터직급까지 확대하여 개인실적으로 많으신 회원분들에게 한 단계 더승급하실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후원을 통해 소그룹 실적으로 승급하는월승급의 경우는 모든 직급에 대하여 1영업 기준 한 단계 승급으로 기준을 통일하여 더욱 간결하게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보너스는 첫째, BM 직급자의 소실적 보너스 지급률을 확대하였고요. 두 번째, 추천 2대 보너스를 신설하였으며 세 번째, 리대 보너스를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BM 직급자의 소실적 보너스는 기존 10%에서 12%로 확대하였으며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이나마 좀더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추천 2대 보너스의 경우 추천 보너스는 추천을 많이 한 회원들의 기회에 대한 보상으로 지난 정책 변경을 통하여 지급 대상을 변경하였죠. 따라서 일시적 보너스에서 지속적인 보너스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추천 보너스는 내가 추천한 1대 회원 A를 통해 매월 발생한 피부에 대해 12%가 보너스 금액이 되는 기존 추천 보너스에 추천 2대 보너스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추천한 1대 회원이 또 다른 회원 B를 추천한 경우 추천 2대 회원 B의 매월 실적에 대하여 본인 직급이 BM일 경우에는 3%, 마스터 이상의 직급일 경우에는 6%의 보너스를 수령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추천 2대 보너스를 통하여 추천 활동 기여에 대하여 보너스의 폭이 크고 넓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추천인 제도를 보면 이시적인 것들이 많은데 L&B는 n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어, 결국 쉽게 말하면 돈을 더 준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리더 보너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더 보너스는 일 이상 직급자분들을 위하여 마련한 내반기 수령 가능한 보너스입니다. 리더 보너스라 하여 소수 몇 명의 스타를 위한 방식이 아니라 다수의 리더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간을 바탕으로 더그 많은 실적을 이룬 분들은 고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L&B는 m 한 명이 20억, 30억을 받는 방식보다는 천 명이 200만원, 30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건간을 바탕으로 그 1000명 중 실적이 많음에 따라 더 많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상세히 설명하자면 리더 보너스는 반기 소그룹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5천만 pv 이상일 경우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적 구간에 따라 정해진 지급률에 참여할 수를 나누어 정산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반기 소그룹 실적 5천만 pv는 원로 환산할 경우 약 800만 PV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참전은 되이 높지 않음을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반기 실적이 300억 PV 정도가 발생하였고 소그룹 실적이 5천만 PV 이상의 회원 운이 4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반기 실적 300억 PV에 3%의 지급률을 적용하면 약 9원 억 정도의 재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구억 원을 소그룹 5천만 PV 이상 실적이 발생한 400명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여 1인 기준 225만 원의 리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반기 소그룹 실적 2억 PV 회원은 5천만 PV 이상 225만 원을 대해서 2억 PV 이상 구간 400만 원에 중복 참여되어 625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받도록 설계되어 있고 본인 소그룹 실적이 5억 PV 이상인 회원은 5천만 PV 이상, 2억 PV 이상, 5억 PV 이상의 중복 참여하게 되어 1,125만 원의 리더 보너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그룹 실적이 100억 PV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구간에 참여할 수있으며 소득은 더욱 커지는 그러한 설계 방식입니다. 리더 보너스는 첫 시행이 5영업부터인지라 2022년 첫 리더 보너스는 5영업부터 12영업까지 누적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어 2023년 1월 25일 지급될 예정입니다. 8개월간의 소그룹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여 지급되므로 많은 리더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기대됩니다. 야 이거야말로 진짜 보너스인데요? 아, 욕심나네요. 음 그럼 L&B가 잘 될수록 보너스가 더 커진다는 거죠. 맞죠? 음. 그쵸? 그렇죠. 와. 맞죠, 맞죠. 그렇죠. 모든 분이 받아가셔야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LMB의 보상 플랜은 절대 유통 환경 구축을 함께 만들어가고 계시는 회원분들과 영원히 함께 성장한다는 기업의 정신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결과물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실행 방법으로 트위브몰 앱을 사용자 신화적 환경으로 금년 내에 개편할 예정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한 손으로 앱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구조 및 기술을 적용할 것이며 사용자가 자주 쓰는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는 기능도 부과할 예정이며 편집권. 가독성이 좋은 디자인으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All for One, One for All이란 슬로건으로 대중화에 큰 걸음으로 다가선 L&B는 지수 함수의 법칙이 적용되어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L&B는 일반 사업처럼 혼자서 여러 경쟁자와 경쟁하여 성과를 이뤄내는 사업의 구조가 아닙니다. 만일 도심에 모두 불이 꺼진 상태에서 한 집만 불이 켜져 있다면 훌륭한 야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도심의 다양한 모양에 다양한 색의 모든 전등들이 켜져 있어야지만이 비로소 아름다운 야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L&B는 m 나 홀로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닌 나로 인하여 시작되고 연결된 모든 사업자님과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성장하는 사업입니다. 가령 매월 1억 원의 실적을 달성하려면 굉장히 유능한 재능을 가졌거나 뛰어난 영업재능을 가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나와 연결된 천명이 함께 한다면 각각 10만 원의 실적만 달성하면 되므로 1억의 실적은 나 혼자 만드는 것보다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도 좋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함께 여럿이서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다는 게 있는 것만으로도 참 다행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그게 바로 L&B입니다. 촛불은 꺼지기 직전이 가장 밝게 빛난다는데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혀왔던 코로나도 그런 마지막 몸부림 같은 단계에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물론 이 몸부림이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달리 많이 자유로워질 것이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새롭게 열릴 시장을 선점하고 빠르고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위적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미래는 항상 밝고 희망적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상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재앙이 될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에 많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다 주었듯이 L&B는 n 생활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 사회적으로는 순기능을 여러분들에겐 크고 작은 보람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경쟁자는 로켓 배송을 하자는 C사도 좋은 생활을 하자는 A사도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 사회에 기여하자는 S사도 아닙니다 L&B는 n 좋은 상품과 절대 유통구조를 통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 실천에 대한 약속만이 유일한 경쟁자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조금 내안에 있다? <웃음> 꼭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L&B 소비자 여러분, STV 구독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처음인데 제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 대중 속으로 빨리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L&B는 2020년 내내 벚꽃이 내리는 봄날일 것 같아서 아주 설렙니다 예! 이 L&B가 우리 모두의 가슴에 봄바람을 가져온 것 같지 않습니까? 2022년 신성장 전략과 함께 이제는 힘차게 달려가야 할 때가 온것 같습니다 L&B가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에버 양성용 본부장님의 2022 L&B 신성장 전략 발표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